작년 11월 어느 날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은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물론 그가 늘 하던 소통의 방식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필이면 그가 사진에 덧붙인 해시태그가 난 공산당이 싫어요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댓글들이 달리면서 언론이 주목했고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용진 부회장 개인의 다소 엉뚱한 성격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약간 오버하는구나 이렇게 비치는 면도 있었고 SNS상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까식거리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올 초에 정영진 부회장은 또 하나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파장이 좀 커졌습니다. 공산당의 실어요가 아니라 멸공, 반공방첩 승공통일 등 이런 단어들을 해시태그로 붙였던 것인데 하필이면 그때 링크를 건 사진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진이 들어간 기사였던 것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나가고 찬반 댓글이 붙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신세계 역시 그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 특히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용진 부회장의 마음이 일부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그런 평가가 잇따랐던 것입니다. 상황이 커지자 정 부회장은 새로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진을 게시하면서 멸공은 사실은 북한을 지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몇 개의 글이 그 이후 신세계그룹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인데 그때 일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세계 이마트 스타벅스 등정 부회장이 운영하는 신세계그룹 전체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이 불매운동의 주체는 문재인을 지지하던 친여 세력들이었습니다. 셋째 당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난의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영진 부회장이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정나라한한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영진 부회장의 멸공 발언의 파장은 중국을 비난하는 것에 민감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왜 중국을 저처럼 두둔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둘째, 북한을 두둔하거나 북한에 대해 쓴소리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또는 세력 또는 정당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이 나라 대한민국의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중국을 두둔하는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받은 충격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남한을 정벌하겠다고 하고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는 북한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이 남한에 이처럼 많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이라는 단어보다 뭔가 더 임팩트 있는 다른 말이 없겠습니까? 멘붕은 어떻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일부 세력의 이 같은 행태는 멘붕을 부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북 멸공을 외치는 인사에 대해서 집단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고 충격적이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던진 의미는 결코 간단치가 않다는 생각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아무리 드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회대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멸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들은 그 말에 동조하고 멸공을 입에 올리는 자들에게 집단 공격까지 서슴치 않는 것일까요? 우선 그들의 정체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정영진 부회장 관련 사건에서 드러난 멸공이라는 단어의 경기를 일으키는 자들이 누구인지 당시 신문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북 좌파운동권 정부 인사들입니다. 둘째, 정북 좌파운동권 세력 중 국회의원이 되어서 출세를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일동입니다. 셋째, 정북 좌파정권과 좌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추정하는 지지자들입니다. 이세 부류들이 정영진 부회장 공격에 나섰다는 것이 팩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운동권 주사파 정권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번지르란 말에 속아 넘어간 지지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3구 대선에서도 6.1 지방선거에서도 그들의 말에 속아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자칫하면 표대결에서 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공중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여왔고 이것에 속아서 굴종을 국익이라고 착각하고 정북을, 친북을, 전쟁을 피하는 당연한 지혜로 포장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남한을 적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북한 지금도 핵무기 고도화를 위해서 7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하는 북한 남한을 무력으로 정벌하기 위해서 그 핵무기를 남쪽에 사용하겠노라고 공언하고 있는 북한을 보고도 멸공을 외치면 안 된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누구 편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멸공을 승공을 외치면 두드러기라도 난 것처럼 긁는 자들이 있는데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고 싶은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멸공을 외치자마자 무슨 범죄자라도 보는 것처럼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하는 이 무리들이 지난 5년간 이 나라의 정권을 탈취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아찔한 기분이 드는 것은 비단 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도 정영진 부회장도 어쩌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정영진부회장이 올린 sns의 멸공글들이 우연만은 아닐 것이라는 저의 의심을 확신으로 굳어지게 한또 다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성남 f c 선수단의 버스 사진을 올리면서 정말 고맙다 라고 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성남FC 하면 이재명이 떠오르지 않냐는 것입니다. 때마침 성남시와 성남FC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진 상황이기도 해서 이 사진은 당연히 이재명을 저격한 글이라고 받아들일만 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 fc 9단지로 있으면서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각종 인허가상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후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북주사파 문재인 운동권 정부는 바로 이런 이재명을 민주당의 대권주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두 사람 이재명과 문재인이 사상적으로 다를까요? 같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은 동색이다. 유유상종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바이지만 이재명이 받고 있는 각종 범죄 혐의들을 나열한다면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관련 비리,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은 액수 총 5억 5천만 원의 국고 손실 혐의,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타인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범죄 혐의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워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렇게나 많은 의혹에 휩싸인 인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비리들이 즐비한 인물인 이재명을 이 나라 일부 국민들은 눈감고 귀 막고 아직도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찌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말입니다 둘째 이런 의혹투성이 이재명이라는 자가 대통령후보로까지 올랐다는 것 그리고 그가 또다시 국회의원이에서 방탄복을 입도록 그를 지지해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정용진 부회장을 공격했던 그 자들과 동일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쉽게 속이는 대로 속아주는 국민들이 있다는 이것이 어찌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의 객관적 범죄 혐의보다 몇 곱절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가 친북의 종북의 친중 굴중의 사상을 가졌다는 그것입니다. 문재인의 중국에 대한 삼불정책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 미사일 방어책에 참여 안 한다. 한미일 군사협력 참여 안 한다. 이 삼불정책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 자가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6.25가 끝난 후 중국에 진입한 소련군을 해방군이라 찬양하고 남쪽에 진입한 유엔군을 점령군 이라고 폄하한 그 사상이 왜 위험한지를 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개인적 범죄는 처벌하면 끝이지만 위험한 사상은 문재인 때 보았듯이 이 나라를 하루아침에 망가지게 할수 있다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결론입니다 종영진 부회장이 공산당의 실호연하고 멸공운동을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장난으로 그냥 해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해온 저로서는 그의 행동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듭니다 원래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잘못될 경우 잃을 것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발언하기가 쉽지가 않은 법인데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정권교체 이분이 불지른 멸공은 친북 정북세력들과 굴중세력들에게 우리가 대항해야 한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준 일대 쾌거였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곧바로 멸치와 콩을 마트에서 구입하는 화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끝으로 좌파운동권 세력의 폐악질의 본질을 제대로 깨트려본 국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모함하던 자들의 실체를 알아챈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좌파문제인 물론하라고 태극기를 들고 외치셨던 60대 70대 80대 그 나이의 노령세대가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몸도 성치 않으신 이분들이 지금까지 벌인 그 눈물겨운 투쟁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하게 한 일등공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사파운동권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지난 5년의 정치를 뒤엎고 자유민주주의 우파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정권교체를 이룬 그 주역이 바로 이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사파 침북 세력의 잘못을 분연히 지적하고 깨우치고자 했던 6, 7, 80대 후 이분들이 아니셨다면 이분들이 한표한표 한표 모아 압도적인 몰표를 보내지 않았다면 정권교체가 가능했겠냐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정용진 부회장이 외친 멸공의 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좌익세력 무능한 정권을 표로 물리쳐낸 일대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혁명의 주체, 반정부의 주체는 보통 20, 30, 40대의 젊은이들이었지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정북 좌익세력을 몰아낸 것은 누가 뭐래도 6, 7, 80대의 노인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사를 통틀어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역사는 오늘을 회고할 때 반드시 그 점을 기록에 남기리라고 믿습니다. 김천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